베스트 김지인입니다. 그냥 안줄 거잖아요. 오케이 들어와. 아 베스트이란 경쟁구도인가요? 오케이 선물 안 주겠다는 거예요. 안 주고 싶다고 얘기하세요. 거리라니나 이거 어떻게 내가 유신아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제발 제발. 예 <에이>, 하나. 유! <웃음> <웃음> 대박. 대박! 대박! 이게 뭐야? <웃음> 와, 유신 나왔어. 유신. 아,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뭘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근정만랩 나무 김 베스트리입니다. 당신은 행운의 예스 배를 획득하셨습니다.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예스, 예스, 예스. 어디든 이 배를 가지고 다니면 긍정의 힘이 불끈. 나무 기운이 솟아나요. 2021년 신축년한해 당신에게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라며. Yes. 예? Absolutely. Right away. Sure thing. Certainly. <웃음> 아 근데 전 이거보다. 뭔가 새해 맞아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유스로 이긴 게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여러분은 2020년 한해잘 보내셨나요? 저한테는 좀 아쉬운 한 해였는데 이렇게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와 함께 시작한 저는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한 해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 힘드실 텐데, 음, 다들 마음 건강,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한해잘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Certainly. Of course. Why not?